오전 7시 30분 사무실에 출근. 이날 새벽 2시까지 인터넷 정보 사이트를 샅샅이 훑어보았지만 손과 눈은 또다시 증권 관련 사이트를 찾아 부산하게 움직였다. 자주 들르는 사이트를 따로 모아놓은 리스트만 15개. 이미 미국 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를 확인했지만 미증시 하락에 따른 국내 증시 전망에 관련된 리포트를 찾아 나갔다.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나스닥 선물지수 사이트도 고정맨이다. 최근에는 주가가 워낙 약세를 보여 종목과 매매 타이밍을 잡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래서 이날은 주가지수나 종목별 가격 흐름에 대해 앙케이트식으로 조사해 결과를 보여주는 사이트를 찾았다. 자신의 전망을 밝힌 뒤클릭까지 앙케이트에 참여한 사람들의 결과가 나왔다. 역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전망은 기관적이었다. 코스닥 종목에 승부를 거는 그로서는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자신이 염두에 두고 있는 S사는 상대적으로 낙관적 전망이 많아 안도의 숨을 쉴수 있었다. 어느덧 한시간 이상 시간이 흐르면서 개장까지는 20분밖에 남지 않았다. 전략은 머릿속에 완전히 그려졌다. 그는 장세가 좋지 않은 만큼 공격적 매매보다는 목표 수익률을 낮게 잡는 소극적 매매가 좋을 것 같다. 최근 재미를 보고 있는 S종목에 최선을 다하고 여의치 않으면 매매를 포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이어 창가에서 담배를 물었다. 장이 열리기 직전에 갖는 나의 버릇이다. 가구점을 운영하다가 재미삼아 시작한 증권투자가 이재 본업이 돼버렸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한 지도 벌써 3개월째이다. 하루에도 여러 번 주식을 사고 파는 이른바 데이트레이더로 살아가고 있다. 처음 주식을 시작할 당시 장세가 워낙 좋아 돈도 꽤 벌었다. 2년 전부터 다시 주식을 시작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그러나 동물적 감각과 승부사적 기질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육체적 노동이 심한 가구점을 접고 전업트레이더로 변신했다. 데이트레이딩에 관련된 서적은 모조리 읽었고 증권에 관련된 사이트를 섭렵하면서 실력을 쌓았다. 그러나 최근 3개월 동안 마이너스 10%선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 약세를 감안하면 일단 데이트레이더로서 성공한 셈이다. 아직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다소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남들은 반토막 혹은 반의 반토막을 얘기할 때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주가가 분석한 대로 움직일 때의 그 짜릿함은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다. 그보다 깊은 것은 적성에 잘 맞기 때문이다. 가구점을 할 때와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재미있게 살고 있다. 나이 40이 돼서야 적성에 맞는 일을 찾은 것 같다. 성격이나 스타일이 주식 투자에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 드디어 장이 열렸다. 컴퓨터 화면에는 여러 개의 화면이 동시에 떠 있다. 트레이딩 화면이 그첫 번째 매매 주문을 낼수 있고 관심 종목에 대한 동향이 한눈에 들어오는 화면이다. 또 하나는 현재가 화면. 매매 종목에 대한 현재 주가는 물론 매수세와 매도세의 변동량을 볼수 있다. 주문화면도 떠 있다. 매도 매수 정정 취소 등 매매에 관련된 주문을 내는 화면이다. 1분 차트 화면도 있다. 당일의 주가 흐름이 시간대별로 나오기 때문에 지지선과 저항선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화면이다. 이 밖에도 필요한 화면이 있으면 그때그때 그때 불러 끼어놓는다 여러 개의 화면을 동시에 파악하는 일이 어려워 보이지만 이미 익숙해져 있다.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할 때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듯 이 화면을 본다. 오전 10시 이전에 1차적으로 장세가 크게 움직인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메스 종목을 비롯해 입력해놓은 관심 종목의 주가 추이를 살피면서 매수 타이밍을 찾았다. 나의 관심 종목은 크게 세부류, 새로 떠오른 테마죠. 자신이 매매할 때거의 수익을 낸 이른바 조강지쳐조 전체적인 지수 등락의 영향이 큰 대형주 등을 모두 살펴봤다. 이날은 지수가 큰 폭의 하락세로 출발했다. 고수학 지수가 전날 대비 10포인트 아래에서 출발했으니 매우 불안한 날이다. 그러나 S종목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약세가 덜했다. 일단 예상대로 이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반드시 장중반등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다. 전날보다 400원 내린 16,000원에 750주를 매수했다. 16,600원이 되면 매도하겠다는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매도 주문을 작성해 놓고 대기 상태에 들어갔다. 주가는 다소 내려 15,800원까지 하락했지만, 이내 반등에 9시 40분께 16,300원까지 올랐다. 그러나 마음먹은 가격에 도달하지 못하고, 다시 16,100원으로 내려앉았다. 역시 장세가 전반적으로 약한 탓이었다. 나는 매도 가격대를 낮춰 잡았다. 아무래도 이익폭을 더 작게 가져가는 쪽으로 전술을 수정한 것이다. 결국 26,400원의 매도 주문을 냈고, 결국 주가가 상승하면서 주문이 체결됐다. 지당 400원의 수익을 올린 것이다. 750주니까 30만 원을 벌어들인 것이고 매매 수수료를 제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다.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다시 주가흐름을 살피면서 다른 종목의 주가 추이도 관심을 갖고 살폈다. 그러나 이날 워낙 내림세가 강해 점심을 먹을 때까지 다른 매수 기회를 잡지 못했다. 장세 흐름을 한시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나는 도시락을 갖고 다닌다. 이날도 부인이 싸준 도시락을 먹으면서 시황을 지켜봤다. 점심시간에 매매 타이밍을 잡기가 좋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내가 좋아하는 또 다른 매매 타이밍은 장마판이다. 오후 2시 15분 이후 주가 움직임이 크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에도 장마판 또한 번의 매매를 통해 같은 종목으로 200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었다. 코스닥 지수가 10포인트 이상 빠진 날이지만 수익을 낼수 있었다. 장이 끝난 뒤 가계부와 마찬가지로 매일의 매매를 가지런히 정리해 놓는 주계부를 작성했다.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한 후 내일의 장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관련 사이트를 뒤져가면서 증시에 영향을 줄수 있는 모든 변수를 파악했다. 시황 변화를 예측하고 종목을 선택하기 위해 이곳저곳 사이트를 돌아다니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저녁 8시쯤 사무실을 나서며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머릿속은 여전히 내일의 장세를 예측하느라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